그거 조폭게임 아닌가, 조폭게임. 와내 공이야! 맞아. 안 돼! 내 새끼라고! 때려지는지 몰랐어. 안 돼! 한번더 때리면 터지나? 아, 내댕가 맞으면 터졌던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웃음> 왜 자꾸 때려! <들이> <웃음> 왜 자꾸 때려! <들이> <웃음> 안돼안됐다안돼 <웃음> 하지마 때리고 싶다 때리고 싶다 안돼안돼 <웃음> 안 돼. 안 돼. <웃음> 4대 멋지네 5대인가봐 안돼 썼어? <웃음> 안돼! 달장 놀아! 돌아와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공통 드렸내 <웃음> 새끼라고 몇 번을 그랬 그래. <웃음> 내 근데... 새끼라고 <웃음> 얘들 왜안 부서져 <웃음> 너무 웃겨 <웃음> 다섯 대에 부서지는구나 이제 아, 알았다 지식이 아, 늘었다 오케이 나쁜 녀석 제가 프 마스터 고고도 효과는 안짜고대리지 에피센터. 여기에 피센터 진원 지지 조깅 음. 여기에 음. 없어지는 은버 뭐야? 몰라. 왜 저러나 몰라. 맨날 없어져. 시시 이렇게 찍어 놓으면 안어지 렛츠 고. 전투 고비고공고 장 도넛 만들어 주세요. 나 러시아 갔을 때 물담배로 만드는 사람 어... 봤어. 하나 온다. 한 팀아, 어, 그러네. 앞에 내렸어. 미안해. 방에말고 꺼져 세 savage. v e r y b o d y look at me. I'm going to get my yam a i m locked up in the class. i o p n the l a s s n g e e 게임이 리 교만이 간지 m r 로부터 멀어지게 만져 우아악! 오케이! 갈게갈게 갈게요 갈게갈게갈게 갈게요 갈 잠깐만! 잠깐만! <웃음> 수금지디어나 갑자기 다리가 잘렸는데? 어 응? 다리 나 이상해졌어 다리가 응? 나 다리가 이상해졌어 어? 느려, 느려졌다 뭔가 나길 뭐야? <웃음> 막 점프가 점프가 막 하늘에서 날아다니는데 다리가 근데? 이상해졌어 이래뭐 뭐 왔어 뭐 왔대 뭐 왔대 뭐 왔대 아, 나 근데 다리가 아 지금 다리 뛰었는데 어떡하지? <웃음> 뭐지? 새로운 버그인가? <웃음> 총단전도 <웃음> 망했는데 나 스킬도 안 나갔네 왜이래 어? 복제기 버그 고쳤는데? 어 <목소리> <에? 목소리> 이거 봐 이거 뭐야 뭐야 난다니까? 뭐 점프해봐 지, 점프해봐 점프해봐 이거 복제기 버그 걸리... 복제기 버그 아직 있나본데? 이거 복제기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일로와봐 아이씨 짜증나 아직 있나본데 이거 고쳤다 했거든? <웃음> 가기가 너무 힘들어 <웃음> 오, 이이제됐들 어, 이들, 이 이들, 이어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들, 이 이들, 이들, 이 이들, 이들, 이들, 이아 이들, 이들, 이들, 이이이이 <웃음> 이거 다시 한번들어가다나와와자 <웃음> 아니 저거. i 바 t 졌어 a 바 c 졌어 o 진짜 웃기네. t 아, 바 b 졌어 그러네. 어. b a c c o 아 o b a c c o Tobacco, Tobacco, <웃음> 아, 앞에 사람이 <웃음> 있는데 어떻게? 와, 나 개웃기네 진짜. 와, 배 아파. 어, 불렀다, 불렀다, 불렀다. 오케이, 불렀다, 다나 다시 걸렸다. 아, 진짜 웃겨. 아니 심하야 이거? 이래 이래 히라, 이래 히라. 이라고 들어가어요 근데 앞에 있어가지고. 일로가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런일이왜나이이런일이아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다네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지 이렇게. 이게 올라갔다 이거 후딱쳐야 돼아어다하리까지아어떻게 저거 치어가 똑같다 이라스랑. <웃음> 아나 진짜 아, 웃겨. 안돼 다시 <웃음> 아니, 와. 다시 다시 이쪽에도 왔어요. 있어. 아니, 이쪽에도 적팀 있어. 아나 진짜 개 웃기다. 아나 어떡해? 아나 너무 웃어가지고 지금 머리 아파. <웃음> 아 아니 이거 <웃음> 어떻게 계속 이러면 <웃음> 살 수가 없어. <웃음> 살 수가 없어. 아 진짜 웃겨. 냥냥. <웃음> 아니 이게 히라시만 걸린 거면 진짜 야 우리 진짜 엇가당했다 이러고 말겠는데 적 씌워도 허우적거리고 있어 <웃음> 저기서 점프를 푹 <부욱> 뛰는데 내려가요 <웃음>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어이없네 너무... 아니 진짜 어이없네 아 어이없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개엇가당했다 진짜 밥이나 먹어야겠다. <웃음> 그래, 그래. 맛있게 <웃음> 먹자구. 고생했어. 예